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짱구 페스티벌 후기에 이어서 다음 후기를 또 가지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백남준 따라하기 라는 sns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백일장의 일종인데 백남준 작가님의 비디오 아트를 주제로 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 후에 sns에 지정된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리면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선정해서 뭐 상품을 주고 1등에게는 백남준 작가님 전시회에 함께 전시를 할수 있는 온라인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모 카페에서 회원님께서 가채를 되게 예쁘게 머리에 올리셔 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신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볍게 가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백남준 따라하기 공모전은 폐품 등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 총 주제가 두 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폐품을 이용한 조형을 만들기로 했고 저는 가채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가장 주위에서 구하기 쉽고 가벼운 소재는 제가 생각하기는 종이였어요 아주 예전에 2016년, 7, 17년 정도에 한번 종이로 가채를 만들어 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종이 자체가 무거운 걸 썼어 그런지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한번 만들어 봤었으니까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예전에 만들었던 가채는 무지 종이를 구입해서 사,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백남준 따라잡기 공모전에는 신문지를 이용한 가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비디오 같으니까 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형 단말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문지와 구형 단말기 그리고 빛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조명을 구매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가채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제작한 가채입니다. 크기가 좀 크죠? 요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구형 단말기예요. 영상으로 제작해놔서 10초에 하나씩 그림이 바뀌는데 2022년이 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사진들을 여러 개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 부분은 전부 다 신문이고 꽃도 신문지예요. 이 색상은 처음에 라카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작업하는 날이 엄청 춥고 눈 왔던 날이거든요. 밖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신문지는 종이니까 수채화물감도 잘 들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통에 수채화물감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흔들어서 뿌려가지고 이거 다 도색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조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조명이 꺼진 상태고 뒤에 조명을 켜면 짜잔 이렇게 반짝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같이 조금 내려놓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무거우니까. 이게 불편해요. 이게 가체가 그 신문지 장식만 있으면 은 괜찮은데 가벼운데 스마트폰이 위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약간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다음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명이 들어갔으니까 야간에 조명이 좀 많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광진구에서 빛축제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의 야간 조명을 세팅을 해놨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저는 광진숲 나루로 가서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짱구 전시회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광진숲 나루로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해는 길더라고요. 어제가 동지였는데 동지 딸 기나긴 밤이라고 들었으나 일몰 시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4시 반쯤에 광진 순나루에 도착했는데요. 해가 완전히 진 거는 거의 6시 다 돼서였어요. 6시 넘어서였나?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밖에서 계속 기다렸고요. 주위에 인근에 카페 같은 게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릴만한 장소가 없어서 야외에서 계속 추위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이 손나루에 나와 있습니다. 야간 촬영하려고 왔고요. 짱구 전시회 보고 바로 넘어왔어요. 아직 해가 있어가지고 해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자마자 촬영을 했고요.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촬영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옷만 입고 촬영한 버전이 있는데 밖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이 흰색 옷은 얇은 옷이라서 많이 촬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 갔던 파형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빛으로 가득한 나무와 그 앞에 LED 장미가 장미밭이 만들어져 있는 그 스팟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예뻐보여서 거기를 중점으로 사진을 촬영해야지 하고 갔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가장 예쁘게 잘 나온 장소는 동그란 조형물에 다 전구로 반짝반짝하게 해놨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가장 촬영은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해지기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해지자마자 그리고 조형물에 빛이 들어오자마자 달려가서 촬영을 시작했더니 약간 주위에 시민분들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가지고 사진 촬영할 때 조금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고요. 옷이면 마지막에 얇은 옷이었거든요. 이 얇은 옷 입고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부랴부랴 마감을 하고 겉옷을 껴있고 촬영 다 종료하고 뒤돌아 섰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해지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있다가 촬영을 했으면 사람 없는 데서 조금 편하게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해질녘부터 시작해서 촬영했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눈에 좀 이목이 집중되는 머리 장식 덕분에 그때 이제 아 우리도 촬영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네 그래서 촬영하기 조금 힘들었다. 그러나 그 촬영 장소는 제가 전세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른 시민분들과 함께 기다려가면서 촬영해야 되는 게 맞죠. 온라인에서 먼저 갔던 분들 후기를 보니까 촬영 포인트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딱그 정도가 다였었고요.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광진 빛나루 쪽은. SNS 이벤트 하던데 그 이벤트 내용을 광진 숲나루? 광진 숲나루 조약물 옆에다가도 안내문을 조금 세워두거나 붙여놨으면 다른 분들이 참여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시민분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러도 많이 오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 활동을 하려고 오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SNS 이벤트를 하면 거기다가도 좀 써붙이면 좋을 텐데 왜 광진구에서는 거기다가는 홍보를 안 했나? 좀 싶은 생각 들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보고 그거를 참여를 해야 될 건데 왜 지역 주민이 실제로 방문하는 그 장소에는 안내문을 붙여놓지 않았나? 라는 좀 의아한, 의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광진교랑 광진숲나루 두 군데가 빛 축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광진교 말고 광진숲나루가 조금 집에서 더 가까운 것 같다 싶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요. 아마 광진교 쪽이 더볼 거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좀 드는 게 광진숲나루는 거긴 진짜 지역 주민분들 산책하는 산책로 약간 공원 느낌이더라고요 디자인해놓은 조형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어서요 광진교 쪽으로 가보시는 것을 는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광진구에서 비축제로 조형물을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제가 가서 힘들지만 재밌게 즐겁게 사진 촬영을 하고 올수 있었습니다 광진구 비축제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빛축제에서 조명을 써주신 덕분에 제 백남준 따라잡기 이 작품 자체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알았으니까 만약에 또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조형물이 또 바뀐다고 하면 내년에는 해 지고 나서 꼭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하기는 되게 예쁜 조명들이었고요. 그리고 저녁때 되면 거기가 산책로라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촬영 접었을 때가 완전히 해가 없어진 후였는데 딱그 시간 되니까 는차 말고는 지나다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촬영하기는 야간 촬영하기는 괜찮겠다는 라생각을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후기를 또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